신천지 이만희 거짓말 천개 성경해석의 오류 천개 이단사이비 신천지 종교사기수법 공개 여섯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1977년 12월 20일 장막성전 서울시에 팔리다 1977년 12월 20일 장막성전이 서울시에 팔리게 됩니다. 서울 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막성전이 서울시에 팔리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실상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을 어떻게 조작하고 종교사기를 쳤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천지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요한계시록 실상은 이만이 교주의 증거는 조작된 종교사기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진영 목사입니다. 제가 이단사입이 신천지 청년들과 신천지인들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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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을 위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신천지 청년들과 신천지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성경해석의 오류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수십개 수백가지의 성경해석의 오류를 하, 확인하고 나서도 신천지 신앙을 잘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리고 결론에 가서 신천지 청년들과 신천지인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대한민국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일어난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 계시록 1장 20절의 배도의 사건 계시록 17장 7절의 멸망의 사건,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의 구원의 사건, 계시록 1장 20절의 배도자 유재열, 계시록 17장 7절 멸망의 사건, 오평호 목사와 청지기 교육원, 그리고 1981년 9월 20일. 오후 14시에 있었던 목사 임직식에 일어난 사건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의 구원의 사건 이만희가 계시록을 증거하고 있는 이런 일로 계시록 실상이 있다고 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의 내용을 비유를 풀고 해석을 해보았더니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이단 사이 집단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만희 교주가 보고 듣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이만희 교주의 증거가 일치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신천지는 실상이 있다 애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신천지가 진리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 청년 여러분 저희들이 2단 상담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증거물의 확보입니다. 팩트를 체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보고 계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물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132-5번지 이 등기부는 과천에 있었던 대한기독교 장막성전 시흥군 과천면 막거리 132-5번지 대한기독교 장막성전의 등기부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왜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냐면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고 있는 계시록 실상, 실상개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배도의 사건, 멸망의 사건, 구원의 사건, 이건 전부 조작되었다는 겁니다. 종교 사기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기 바랍니다. 1977년 12월 20일 과천시 막계동 132-5번지에 있었던 장막성전은 서울시에 매각이 됩니다. 서울시에 팔리게 됩니다. 1977년 12월 20일, 이 장막성전은 서울시에 매매되었다고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기독교 장막성전은 서울시에 1977년 12월 20일 이 날짜를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막성전은 1977년 12월 20일 서울시에 매각되었습니다. 서울랜드 앞에 보시는 이거는 서울랜드 서울대공원입니다. 서울랜드 서울대공원인데 1977년 12월 20일 날 장막성전이 팔렸고 이 자리에 서울시에서는 서울대공원을 조성하였는데 1978년에 착공해서 1984년 5월에 개원하게 됩니다. 장막성전은 1977년 12월 20일에 서울시에 팔렸고, 서울시에서는 서울대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1978년에 착공해서 1984년 5월에 서울대 공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천 장막성전은 1977년 12월 20일 날 서울시에 팔렸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실상이 어떻게 조작되었고 요한계시록 실상이 이만희 교주의 종교사기수법이라는 걸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짜입니다 1977년 12월 20일 날 장막성전이 서울시에 매각되었고 장막성전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신천지 강사들과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한 겁니다. 가스라이팅 한 겁니다. 가스라이팅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겁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로부터 종교 사기를 당했고 지금도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겁니다.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장막성전이 언제 사라졌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팩트체크 하셔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